전 여기서 하차합니다. <웃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칩사 1. <웃음> 이상형 응? 음? 외국 남자 배우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해보자. 어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야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1 2 8강 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아 진짜 둘다 못생겼는데.. 코카콜라 맛있다.. 아휴.. 진짜 짱.. 키아노리브스 사진 왜 이래! 키아노리브스 예쁜 사진 되게 많은데 이게 뭐야! 아저 뭔데 진짜?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 아, 아. <웃음> 다른 거 해보자 다른 거야보자 어, 다른 거는 조금, 다른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어, 여긴 좀 칼라네, 여긴 칼라네, 여긴 칼라네. 아는 애 고를게요, 일단. 우측은 디즈니 스타예요 희한하네. 악당 역할인가봐요. 그런가 보다. 아, 그래. 얘가 좀더 어리니까 얘로 갑시다. 어, 아, 둘다 싫어! 진짜! 진짜 외국 진짜 망했나봐~ 아, 왼쪽에 나온 얘 월플라워 나왔던 그 남자 배우잖아요. 근데 맷데이먼 나이가 존나 지긋하신 아저씨세요~ 이렇게 뭉툭하게 생긴 스타일 진짜 싫어해. 그 옛날 사람이랑 흑백사진 넣은 듯? 듯 컬러 사진으로 갈게요. 톰크루즈도 근데 젊었을 땐 예뻤지. 근데 마이클 패스 맨더 거시기... 그... 거시기... 흥... 어째 약간 좀... 눈코입이 막 그렇게... 막 작진 않은데 뭔가 이상하게... 좀 뭔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털? 젊은 톰 크루즈로 갑시다. 헬리카빌 제이크 질레날 제가 이런 스타일 진짜 싫어해요. <웃음> 나 진짜 오늘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진짜 구구절절 다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이런 이런 스타일 진짜 싫어해. 그래 그 어? 토이스토리 우디같이 생긴 그 봐봐 모여라 모여라 눈코입도 아니야 모여라 눈. 코 제이크 딜레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얼굴 가로가 엄청 좁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애들은 얼굴형이 발바닥상이 될 수가 있어 근데 헬리카빌은 하, 이게, 이게 진짜 극과 극이야 아까 어떤 분이 극과 극이라고 하셨는데 <웃음> 진짜 극과 극이야 약간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업대대 그리고 탈모야 그리고 약간 코가 너무 울퉁불퉁해 근데 이게 사진이 잘못 나온 것도 맞아 왜냐면 제가 최근에 헬리카빌 나온 그위쳐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거기서는 좀 괜찮았어 이런 애들은 머리를 기르면 괜찮아요 그래서 암튼 근데 나는 이런 약간 통통한 스타일보다 이런 진짜 발바닥상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 통통한 스타일로 갈게요. 저는 위처를 좀 재밌게 봤기 때문에 사실 위처 점수가 좀 있습니다. 음. 어네 이거는 크리스 테반스 엉덩이를 생각해서 크리스 테반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브래드 피트가 낫지. 음? 똑같이 키가 작은데 얘는 딱 봐도 진짜.. 어. 이게 약간 얘는 키가 되게 작아서 몸이 그렇게 막 삐쩍 마르진 않았는데 키가 작은데 벌크업을 하면 이렇게 돼요. 되게 켜만한 스타일, 진짜. 그러면 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서 하세요. 자, <웃음> 브래드 피트로 갑시다. 브래드 피트는 그 대마 루이스에선좀 귀여웠어요. 네. 아, 진짜 개못생겼어. 진짜 근데 얘는 탈보남이잖아. 그러니까 오이는 솔직히 이뺀 아니에요? 난 얘만큼 진짜 얼굴 긴 사람 본 적이 없어. 후드레이는거개 웃겨, 진짜. <웃음> 엄지손가락 뒤집은 것처럼 생긴 저기요 엄지손가락 욕하지 마실래요? 여러분 지금 손 뒤집어서 엄지손가락 보세요. 뭐가 더 나은지. 대답은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알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간 조금 더 어리고 조금 더 얼굴 작은 애로 갑니다. 오야 이거 스스 숫자돌림 나왔네? 햄스워스카스가드. 응 음, 숫자돌림이죠? 얘는 토르고요. 얘는... 블러드 뱀파이어 드라마거든요. 근데 엄청 벗어요오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얘는 그좀 크다는 그런 게 있어. 어, 근데 얘도 약간 좀 크다는 얘기 있었는데, 음 어, 맞아. 얘는 짝짝이 복근이었고 얘는 그 복근이 예뻤던 것 같아. 하, 이거는 킬리언 몸핀 누나일 예쁜 거 말고는 예쁜 구석이 없어. 이게 뭐 매력이 있다고 느낄 순 있는데 외국에서는 되게 다양한 매력을 쳐주니까. 근데 잘생긴 건 아니지. 킬리언 울고 있다는 소식. 얘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예뻤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데인드한 나오는 영화는안 봤고 얘가 나오는 비커밍 제인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음. 비커밍 제인 발로 갑니다. 할아버지 두분 나오셨네요. 역시 양놈이라 그런지 양반은 못 되네요. 그죠? 근데 젊을 때 기준으로는 주드로인 것 같아서 주드로로 갈게요. 착즙이 왜 나온지 알겠삼. 고슬밥 옆에 주드로 붙이니까 젊었을 적 주드로 미화돼서 개를 고르게 됨. <웃음> 아저둘다 싫다. 여기는 멸치 여기는 그 맛까끈 감자. 아 진짜. 아 진짜. 멸치 감자넣고 수제비나 해먹자. 그럴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네요. 근데 전 수제비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라 고문 같은데요. 어제 생각에도 그래요. 어 진짜. 그래 조금 더 젊은 애로 가자. 응. 근데 너는 이렇게 젊어도 브래피트가 낫다. 이거 누가 하자 했어요? 제가요. 는데요어우워가요 두... 어, 흑채가자고 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흑흑. 아 이건 엉덩이지. 어, 엉덩이와 엉덩이의 대결이다. 야, 이게 결승인데? 엉덩이가 엉덩이에 있느냐, 턱에 있느냐. 얘가 83년생이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스카스가드가 76년생? 근데 키는 얘가 10cm 더 커요. 그러니까 장점을 쓸데없이 쳐 나눠가자서 짜증나게 살색으로 승부하자. 정정당당하게 벗고 나와라. <웃음> 좀 엉덩이 <넘넘히> 보여주고 <보여줄까>? 가. <웃음> 정정당당하게 벗고 나와라. 냉정하게 생각해서 몸매만 보면 얘야. 근데 얘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얘는 좀 짧아 얘에 비해서. 좀 얘는 약간 좀 두툼하긴 한데 좀 팔다리가 짧아 보이는 그런 약간 그런 몸매고. 이게 뭐라고 지금 거의 무슨 논문 쓰듯이 존나 분석하면서 지금 고르고 있음 <웃음> 그치만 어? 이쪽 엉덩이냐 저쪽 엉덩이냐 하는 건좀 진지할 필요가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쁘면 바로 고르는데 그러니까 둘다 애매하니까 분석하는 거지 아 진짜 아까 여태는 이제 제가 재밌게 본 필모가 하나라도 있거나 하면 그걸 골랐잖아요 근데 둘다 재밌게 봤거든요 이런 거 엉덩이 사진 올려라 <웃음> <웃음> 그러면 미국 엉덩이가 하나 이미 남아있으니까 그럼 스웨덴 엉덩이로 고르자 어 스웨덴 엉덩이로 고르고 그러고그 이제 엉덩이 하나도 남아있거든 봐봐 여기 미국 엉덩이가 있잖아 얘도 미국 엉덩이 얘도 미국 엉덩인데 솔직히 얘는 몸매가 그렇게 좋은 것같진 않아 나는 얼굴이 어느 정도 예쁘자 하면은 몸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 엉덩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뭐 아메리카 스윗 타트였을수 있지만 아메리카 스윗 엉덩이는 얘라고 생각해 얘보다는 그쵸? 얘가 조금 더이기도 하고 응. 하... 엉덩이와 엉덩이에 막상막하랄까? 응. 크리스 에반스 엉덩이 <웃음> 대놓고 엉덩이로 침어 이거다! 이게 엉덩이가 오짐! 마블 여자 배우분들도 엉덩이 사진만 보고 맞췄다는 전설의 그 엉덩이 근데 약간 알렉산더 스카스가 든 약간 그 엉덩이 약간 좀 슬림한 느낌이야. 약간 엉덩이가 그렇게 막 뽕긋하진 않은 듯? 세상 참 좋아졌네요. 방구석 1렬에서 남의 엉덩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다니요. <웃음> 이제 누구도 얼굴은 따지지도 않아. <웃음> 얼굴은 따지면 어떻게 골라요? 몸에서 골라야지. 약간 크리스바스는좀 몸이 몸이 너무 짧아. 어, 팔다리가 너무 레고 같은 느낌이라서 알렉산더 스카스카드가 나은 걸로 합시다. 네. 음. 나이는 더 많긴 한데, 아니 헐리우드도 에 인물이 진짜 없네. 심지어 얘는 헐리우드 애도 아니야. 얘는... 얘는 이케아국이잖아. 트러블러도 보시면은 뭐 이런게 나와요. 이렇게 존앤 깨벗고 있는 어쩌고 저쩌고... 네... 홀라당, 발라당 다 벗고 서론 위에서 책을 쳐보고 있습니다. 온대 교훈... 엉덩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도 중요하다. 음.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해요.